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아내가 정관 수술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일단 좀 거부 반응이 있죠. 저도 사실은 좀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도 별 문제 없이 살아왔고 또 정관 수술 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아, 내가 뭔가 그 남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서 아마 정관 수술 때문에 아내하고 충돌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이 많이 나빠지고, 이 정관수술 때문에, 어, 사네, 못 사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가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여자를 위해서 뭔들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정관수술만큼은 참 그게 마음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내 아내가 지금 몰라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가 그, 다른 건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좀 아내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제가 오늘 남자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내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 정관 수술 때문에 싸울 때좀 격하게 될 상황들이 덜해지지 않을까 혹은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하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남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뱃속에 아이를 갖고 열달 동안 그 지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여자들이 갖는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정도가 여자들이 체험한 그 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출산 과정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출산 후유증에 시달리거든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 신체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나도 여자들은 임신 후유증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이죠.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세상에 나왔고 출산이 끝났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해요. 남자들의 관심은 아이한테 쏠리게 되잖아요. 물론 와이프를 챙기고 아끼려고 하지만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만큼 그 정도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남편들도 와이프가 출산하는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려고는 해요. 정말 힘들었어, 애썼어, 그래서 고마워 이런 마음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도, 그 아픔과 고통도 사실 남자들이 아내만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죠.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열달이라고 쳤으면 열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내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겠죠.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도 1, 2년 정도는 계속 출산후유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거의 한 2, 3년 이상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만 하겠죠. 남자들도 군대 1, 2년 갔다 오는 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군대 면제권을 만약에 부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면제시켜줘야 되겠죠. 안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부인이 안 해주겠대요. 면제를 안 시켜주겠대요. 그럼 서운하지 않겠어요? 부인 입장도 똑같단 말이에요. 2, 3년 동안의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또한번 하려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 임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이 임신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 임신을 안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면제권이 정관수술 하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정관수술 하면 자기가 2, 3년 동안 고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정관수술을 안 하겠대요 못 하겠대요 그럼 부인 입장에선 당연히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살짝 부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 하는데 남자들이 몰라요 어 그래? 임신이 무섭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잠자리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던지죠 어, 그럼 피임약을 먹으면 되지 어, 피임 도구를 사용하면 되지 아니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부인 입장에서는 핀트가 나갔어요 안 하겠다잖아요 나를 안 사랑하겠다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걸안 들어주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어떠한 논리든 간에 부인은 그다음부터 반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피임약은 요 어, 여성의 몸에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피임약을 먹어봐라고 권하기 되게 두렵겠죠. 그 사람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피임도구도요. 여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100% 피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내는 요내 남편이 정관수술을 못하겠다, 안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를 남자들이 가지고 제시를 해도 그냥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자로 전락한다는 얘기죠. 내가 2, 3년 동안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들을 옆에서 봐왔으면서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남편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관수술은요 하고 나서도 나중에 원상태로 복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남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더 꼴보기 싫겠죠 저는 사실 했습니다 되게 두려웠어요 되게 짜증났고 사실 똑같이 싸우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발적으로 하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아내가 정말 많이 고마워하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요. 시술 시간도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뭐 후에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습니다. 남자로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내하고 정관수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충돌이 있었다면 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내 손에 이끌려서 가지 마시고요.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위한 선물로 자진해서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더 좋고요 아내도 더큰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관수술로 싸우는 부분은 사실은 정관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할수 있어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할수 있니?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인 것 같아요 이걸 각도만 조금 바꾸면 아내는 더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남자는 내가 아내한테 되게 훌륭한 남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